아기 상어 귀여운 루 바닷속 뚜루루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루 어여쁜뚜루루루 바닷속 뚜루루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루루 이센 뚜루루루루 바닷속 아빠 상어 속. 두루 두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두루 두루 바다에 두루 두루 사냥꾼 두루 두루 상어 가족.